어나 사우나 왔냐 지금 아 <웃음> 뭐, 아트 박스라는 데가 있어요 오늘 액세서리도 팔고. 버스킹하고 있는 것 같은데?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너무 어떡해 아트박스가 한국인 아트박스랑 막 같은 데인지 모르겠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건배? <목소리> 한국식 같은데? 음. 음. 아무도 제가 사서 그냥 자리에서 그냥 먹으면 되나봐요. 자, 이걸 시켰습니다. 네. 그럼 매운맛으로 해가지고 두 개, 맥주 한잔 하고 가려고요 매운맛으로. 한 고추당 100바트. 자... 좀 맵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음, 이게 백바트인데 뭐 생선살이랑 새우 조그만거 들어가고 뭐 이제 오징어도 들어가고 한 하나로 한 4천원 정도 하는데 음, 조금 가격대가 그게막 싸다는 느낌...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 저녁에 좀 맥주 에잔 생각날 때 와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또... 어딥니까? <웃음> 맥주 하이네켄도 한잔 음음 맵지는 않네요 생선살은 이렇게 많이 구웠다는 느낌보다는 찐 느낌 되게 부드럽네요 아좀 매운 거로 한다고 그랬는데 많이 맵들어가요 맞아 아, 버스킹하는거 노래 들으면서 먹으니까 또 기분이 좀 사네 어, 놀러온거 안네 진짜 혼술이라는거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혼자 술을 먹는걸 영상을 올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왜 혼자 드시냐뭐 이제 아니면 정말 좀, 좀 나쁜 경우로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여기선 전혀 누구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 없고요. 혼자 오셔가지고 온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평소에 밖에서 이렇게 온수를 하고 싶으셨던 분들, 한국에서 또 눈치 보면서 못 오셨던 분들은, 그냥 뭐 태국이나 이런 데 놀러 오시면 그냥 마음껏 혼자 그냥 손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하나 더 먹어 볼까요? 술이 조금 남았고. 아이고 예. s is, is o 자,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. 어. 과연 매운 맛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매울지 소스도 쏙 소스 올린 다음에 음.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. 와맵다 엄청 높은 매맛서달라했거든요 오. 아. 아. 우 아. 근데 맛있어요. 마, 맛있게 매워요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 매운데 또 땡겨 어우, 미치겠네. 아 미치겠네 아이 고추가 지금 되게 매운 것 같아요 와와땀 엄청 나네 매워가지고. 한번 자 이번엔 태국식 바베큐 치킨도 한번 시켜봤습니다. 이거에 이거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소스를 먹으라고 줬는데 이거 이걸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. 오, 오마... 와... 음, 그래. 그 태국 족발 먹었을 때도 이 약간 비슷한 간장향을 좀 느꼈는데. 와. 어, 아, 나 싸우나 왔냐 지금 와. 아. 아 매운데 계속 들어가. 아. 여기 이거 혹시 드셔보실 분은 매운맛을 더, 더 많이 원하신다 그러면 더 맵게 달라고 하면은 여기 더 맵게 해주거든요 야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더 맵게 해달라고 하세요 어. 잘못하나 진짜 혼나겠네 표국 어. 매운맛 절대 얍잡으보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와. 저도 나름대로 실비김치 뭐 청양고추는 거 매운거 잘 먹는데 어. 절대 얍잡아보면 매운맛이 아닙니다 지금 땀 흘리면서 이거 먹으면서확 불고있으니까 여기 태국 직원문 옆에서 빵터진거예요 직접 보고 대놓고 웃지 못하고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잘게 그 채썬 채소를 새콤하고 매운 그 소스에 또 묻혀 주는데 우리 한식에서도 무그무 그무 해가지고 초 해가지고 묻혀 주는 거 그런 것처럼 거부감 없이 잘 들어가네요. 나삭하면서 매콤한 게. 이 고추는 근데 좀 진짜 대박이다. 아, 진짜 매워요. 아. 화장실을 쓰려면 파이 내야 되나 보나. 파이 음, 그 화장실을 쓰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. 아, 아 맥주에 매운 음식 맛있게 좀잘 먹고 내 간에 와 잠이 안 와가지고 간단히 여기 그저 촬영할 거 있나 해가지고 한번 나와봤는데. 와 아, 이렇게 좀.. 지금 시간이 19시간으로 한 12시 정도 됐거든요? 근데.. 뭐문 여는 곳도 많고, 음. 음식 하는 곳도 많고 아 역시 관광도시답게 좀 늦은 시간까지 이런 데가 좀잘 구축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아.. 좀 맛있게 잘 먹고 또좀 기분 좋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, 여러분들 어. 좋다, 이런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, 대구 확실히 보니까 음. 이런 또뭐 즐길거리나 먹거리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좀 다채롭게 좀 다양하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얼마나 할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